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이서다지에어생 데려가! <웃음> 지가 막히네. 지가 막히네. 완전 좋다. 어디지? 여기다. 어디? 여기. 여기는 거야. 야야 안 돼요? 네 꼬다리 안어요어아 어, 밑에 안뜬게 있었나 보다 떴는데 어, 원래. 아안 아, 돼요? 아, 아, 아 꼬다리 따져봐야 돼? 여기서 따져보자 서 아, 알겠습니다 네. 아, 안안 아, 아이고니다리아안 아니 있었지? 따고 다아는데거아안돼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아니다아 <목소리도> 아, 응. 음. 해우 올해, 올해는 왜 조금만 하셨어요? 조금만 하고 싶어서 게아니 어. 산저 때문에 아저가 아, 맞아요 산저가, 빨리 안 따시면 아, 확 번지니까 맞아요 네. 맞아요 맞아. 아, 네. 어, 어, 어떻게 신을 자동으로 걸러주는 거야? 할머니들 다개치하더다고아면 야, c 까지 자동으로 딱 걸러지네, 신기하네 야, 그만성기하만큼하 어 많이 나왔어 얼마큼 어, 나왔어 이거 얼마나, 얼마나 되려나? 저거를 달아보자 2kg 한 900? 내가 얼마나 되냐? 달아 보이지? 어 내년에는 0 끈의 목표로 가보겠습니다 네. 네. 가보겠습니다 네. 갑시다 집에 갑시다 고추가 근당 천 원이네 여기는 맞아 어, 대구보다 좀 비싸다 대구 엄마가 800원 태도. 그러니까 대구는 800원인데 여기는 천 원입니다 여러분 집에 다시 갑시다 갑시다 자, 우리가 한 고춧가루입니다. 보통 시중에서 파는 것들도 100% 고춧가루가 아니거든요. 30% 정도는 씨가 섞인다고 하는데 여기는 씨를다 걸러낸 고춧가루. 와, 근데 여기서 찍는데도 매워. 그러니까. 와, 큰일 났다. 이거 이거 어떻게 먹냐. 내년에는 청양고추를 좀 적게, 응. <웃음> 한, 한 5대1 비율로 어. 해도 될것 같아요. 5리은 1대1로 했잖아. 와, 죽을 것 같습니다, 이거. 야, 이거 너무 매운데? 그냥 팔까? 고춧가루 팝니다, 매운 고춧가루. 유기농, 응. 한금에 얼마 받아야 되냐, 이거? 우리 본전 하려면 5만원 받아야 돼. 5근이니까. 모조값 빼려면 5만원 받아야 돼. 한 끈. 한근에 5만원. 그럼 우리 사먹어야 되잖아. 이거 팔면. 그치. 그럼 유기농으로 왜 농사하시는 거야? 아무튼, 농사. 고춧가루까지 완성. 완성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조심조심. 조심조심. 고춧가루, 고춧가루, 고춧가루, 고춧가루 완성. 알게 좋아. 알게 좋아.